조만 m i 행복한 날에 a n g m 우울한 날에 d nare, 언제나 스마 u 스 a Ura, nare, 너야 s u 로 가는 길 m 나마 들끈 칸칸트 막 아로 나로 쭉추며 목마을 조 이만한 사랑 무지개처럼 <웃음> 머린자린 고기 난처라 아쉬우면서 논했는는힘 길을 어슴칸지마자 어디서만 날 가든 그댑은 딸 뜬금거리는 레이몬드래 항상 꿈꿔자나꿈꿔자너 모두 몰래 병원 선구속에돌아 예쁜 미래가 이뤄진 길을 바로 널만나 흐뭇하 하기할 수만 주문을 우울한 내도 주문 무나 언제나 smiles for you